안녕하세요! 고닥학 은가은! 찬스장입니다! 호우. 호우. 오늘의 게스트는 그 엄청난 댄스를 보여준 이거!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자! 놀라지 마시라! 대한민국 스트릿 댄스 팝핀계의 레전드입니다! 팝핀계! 예. 자! 팝핑현주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요즘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네 요즘에 아침마당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웃음> 네. 네, 어머니 아버지들께 네. 사랑을 받고 있고요 어. 불의 명곡 같은 프로그램도 간간히 하고 있고요 좋습니다 너무 네. 멋있었어요 진짜 아, 뭐 방송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보다는요 음. 공연 쪽에 많은 활동을 음.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중국이랑 홍콩을 다녀왔어요 음. 그 요즘 시즌이 그춤 대회가 많은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심사위원으로 홍콩에서 열린 세계 청소년 대, 댄스 페스티벌에 오. 심사위원으로 가서 당당하게 한국 친구들이 오. 1등을 했습니다 우와! 역시 혹시 제자, 제자분들? 네. 제자분들이죠 오. 와 축하드립니다. 역시 그래서 한국 친구들이 1등을 했고 네. 그리고 또 엊그저께는 중국에 가서 그 비보이춤과 팝핑춤 1대1 배틀 대회 심사를 보고 왔습니다 음. 1대1이면은 1대1로 나와서 비보이 1대1 뭐아 대결하는 대결, 거죠? 네, 대결하는 거죠. 막뭐 이렇게 하면서 나오라고 어, 그러고 막 그렇게 안오는 아, 죄송해요. 그 네. 집니다. 아, 이렇게 하 지는 거예요? 네, 네, <웃음> 어, <잘, 웃음> 잘하시네요. <웃음>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또그 와이프가 유명한 구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 같이 공연도 많이 하고 맞아요. 그때 그 불의 명곡에 나오셨을 네. 때 봤는데 되게 그 그림이 되게 묘하더라고요. 네, 네. 네. 묘하죠. 네. 그렇죠. 저, 하는 저희들도 묘해요, 가끔. 야, 이게 이렇게도 되는구나. <웃음> 그니까요. <웃음> 네. 그 예전부터 콜라보레이션, 한국과 그 전통과 현대의 만남에 콜라보레이션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오. 근데 저희는 부굴에서 이 콜라보레이션을 하게 되면 두 작가나 두 예술가가 만나서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자기 욕심들이 있잖아요 내가 저 예술가한테 지기 싫다 음. 양보하기보다는 솔직히 내걸좀더 어필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오. 근데 우리는 부부이기 때문에 그러진 않아요 뭐 제가 진다고 생각도 안 하고 제 거를 많이 버린다고 해서 제 자리가 없어진다는 생각도 안 하고 또 와이프가 충분히 물러서 줘도 와이프가 없어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존중과 배려 때문에 아마 잘 믹스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게... 진정한 콜라보레이션 아, 네. 어, 그렇죠. 진정한 콜라보레이션. 근데 뭐이 연습하거나 특히 막 공연 많이 하시니까 거의 제가 듣기로는 뭐 매일 연습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렇고. 근데 그다 보면 부상도 있지 않나요? 부상 많죠. 부상이 많아서 뭐 무릎이 아플 때도 있고 발목이 아플 때도 있고 특히 허리 같은 경우는 운전을 장시간만 해도 발이 막 저릴 정도로 허리는 많이 안 좋거든요. 근데 이게 2 0살 초반 때만 해도. 다리를 접질렀을 경우에도 다음날이면 낫어요 어머 음. 음. 다시 막 춤추고 그럼 괜찮은 것 같아 이러고 음, 춤으로 치유가 되.. 예, 그게 네. 것것 춤으로도 치유가 되고 나이발로도 치유가 아, 되는데 아. 이제는 다치면 일주일 이상 가고 어머 아. 안 나요 이게 어머머 아. 몸이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정말 나이는 못속이있더라고요 근데도 매일 연습을 하시나 왜냐면 아니면 후배들한테 밀려요 아. 그러니까 네 자리를 지키려면 뭐 그렇다고 뭐 후배들을 막 한참 앞질르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언제든지 그런 친구들과 함께 공연하고 춤출수 있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소통할 수 있으려면 나, 내 자체가 준비가 늘돼 있어야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매일, 매일매일 이제 연습을 해야죠. 또 요즘 보면 치고 올라오는 그 제자들 중에 NCT의 음. 지성이라는 아, 지성이요? 스승님이시라고. 네, 네. 음. 지성군은 네. 저희가 이제 예전에 네. 하피현진 아트컴퍼니라는 그 학원을 운영을 했었어요. 네네 알아요. 음. 되게 유명했잖아요. 네 그런. 그게 진짜로 굉장히 유명했었죠. 네네. 그래서 많은 스타들을 배출했지만 네네. 특히 기억나는 친구로 아주 어린 친구들이 음. 그 찾아왔었어요. 엄마들 아. 손을 잡고 음. 초등학교 저학, 저학년 어. 얼마나 이뻐요 아이들이 진짜로 막 뛰어다녀도 <웃음> 소리가 안날 정도로 가벼운 몸을 아. 갖고 있는 친구들이니까. 네네. 근데 춤을 정말 열심히 추는 친구들 세 명을 저희가 파피현준 키즈 크루로 만들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 키즈 크루랑 진짜 파피현준 그 어른들 크루 이렇게 하, 함께 아주 많은 공연들을 했었는데 음. 그 중에 이제 지성이가 저랑 같이 그리스에도 가서 그 그리스 스페셜 올림픽이라는 장애인 올림픽이 있었거든요. 음. 그 올림픽에 그 대패맥식을 저랑 이은결 씨랑 원더걸스랑 같이 했는데 거기에 이제 지성이도 같이 나와서 음. 춤도 추고 네. 어, 실력이 어렸을 때부터 좋았나봐요. 정말 그러니까 실력도 좋지만 그 키가? 친구 성격이 음. 네 끼가 진짜 뭐 아. 하나 시키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장님? 막 이렇게 네, 춤추고 너무 이뻐했었어요 제가. 그래서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되게 뿌듯하시겠어요? 한번 만났거든요. 음. 얼마 전에 행사장 가는데 이제 왔더라고요. 어. 그래서 <웃음> 지성아 했더니 너무 놀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네. 놀랄 것 같아요. 오! 막 이면서 형이라고 해야 될지, 원장님이야 해야 될지, 선허님이라고 해야 될지 허허허허허허허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이허허허허허허허또 팬캠으로 허 팬분들이 찍으셔가지고 어 우리 어머 우리 지성이한테 음 이렇게 파이팅을 주신 현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목소리> <목소리> 여기요 네, 여기요 지금 네, 네, 네. 여기. 아저못 친다고요? 아니 저는 추방 추모, 추방은 약간 인연이 없는 것 같아요. 괜히 임팩끼 치기 싫어요. 저는. 아 다행이네요. 네. 네. <웃음> 네, 네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고절, 저도 저, 저도 고전을. 내가 네, 감사합니다. <웃음> 아, 저, 아, 너무 배우고 싶지만 네아 제가 이, 이게 이게 안 되더라고요. 자기 전에 네. 그 파핀 현준이 그 공연했던 뭐 이런 네. 유튜브를 많이 봐요. 네네네. 네. 네. 네. 네. 너무 재밌어. 아 유튜브. 네. 네. 어. 네. 뭐전 세계에서 그 머스킹. 음. 그리고 음. 댄스, 댄스를 많이 하는데도 음. 그냥 뭐 난리 나죠. 사람들 진짜 좋아해요. 네, 어. 유튜브, 유튜브 채널 많이 구독해주세요, 여러분. 아, 유튜브 채널. 네, 유튜브 채널 <웃음> 좋아요인가요? 좋아요? 네, 좋아요. 좋아요, 네, 좋아요 음. 눌러주세요. 구독, 구독. 구독, 구독. 아쿨 좀 쓰지 마요, 아쿨 좀. <웃음> <웃음> 예전부터 춤 췄던 분들도 많이 계신데 사실은 팜핀 현준처럼 이렇게 꾸준하게 음. 그 유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 비결하고 어떻게 춤을 또 계속 추실 음. 수 있는지. 제가 그냥 이걸 어떻게 뭐 비결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냥 좋아서 하는 거예요. 아이도 저는 좋고 아, 열정. 예, 있어요. 저는 아이도 그냥 처음 춤춘거 같이 춤출 때 같이 제가 춤을 연습하거나 추, 무대에서 춤을 추거나 이럴 땐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음. 저보다 춤을 더잘 추는 친구들이 나타났을 땐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음. 아직도 화가 나고 막 아. 이기고 싶고 와. 아직도 아직도 막 승부욕 <웃음> 네 그런 승부욕이 오. 아직도 있어가지고 열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열정. 그 열정이 있어도 이 자리를 이렇게 지키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춤은 네. 그 저를 만든 하나의 제2의 저예요 저의, 저의 생명과 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저희 집이 95년도에 구도가 났어요 네. 그래서 아, 95년도. 예, 95년도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나이였는데 그때 이제 집이 구도가 나서 뭐 학교도 다닐 수가 없고 정말 아무 데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음. 길거리에 나 앉아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음. 그래서 엄마, 아버지는 경제사범으로 감옥에 가시고 아, 집이 그렇지. 없어졌으니까 저는 이제 집에 서 쫓겨나서 길거리에서 먹고 자고를 2년 동안 했어요. 노숙자 생활을. 아, 진짜요? 예, 노숙자 생활을 2년 동안 했어요. 그때 거짓말 진 고등학교 때요? 고등학교 때요. 고등학교 못 다녔다니까요. 어. 그래서 그게살때 제가 이렇게 길거리에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왜 하필 우리, 우리 동네에 저 거지 새끼가 나타나가지고 면서 하면서 뭐 손가락질하고 손가락질 야 도래가 있어! 어? 음. 가뜩이나 동네에서 하나 죽, 죽겠는데 거지까지 꼬이고 있어 막 이러면서 저를 몰아내고 음. 사춘기 시절하네 그죠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압구정동에 있었어요 압구정동 아. 쪽에 거지로 있었는데 신사동 꼬마거지라고 해서 유명했거든요 아. 근데 그 근데 그 와중에도 유명했어요 <웃음> 아니 왜냐면은 신사동 그 불티나는 골목길에 아. 그 붙이다는 골목에 음. 어린 거지가 있으니까야 음. 우리 동네 거지 있어 이러면서 이제 애들 보러 오잖아 뭐. 음. 근데 교복 입은 친구들이 지나가면서 저를 보면서 막 이렇게 도둑 던져보고 음. 와서 이렇 때려도 봐요 이렇게 야 그지새끼야 음. 만 이런 식으로 근데 이름을 이름이 뭐야 이래가지고 이름이 현준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다섯 명도 저한테 현준이라는 얘기 안하는 거야 그냥 거지 야 음. 거지 일러봐뭐야밥 먹었냐 배고프지 야, 빵 줄까? 빵 주고 막 이렇게 그랬는데 제가 어느 날 쇼인들 보고서 이렇게 춤을 추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춤을 추니까 그 중에 한 명이 어. 어. 우와 이분이 현준아 나그춤잘 알려줘고 어. 이름 을 부르는 거예요. 어. 어. 어. 근데 춤을 배우신 거예요? 아니 어릴 때부터 좋아했으니까 그냥, 그냥 한 거죠 아, 그냥. 그냥. 예. 그래서 내가 이거 이거, 이거 쉬운데 하고 알려줄게. 이분이 나 근데 이런 것도 할줄 알고 다른 다, 막 이렇게 다른 걸 어. 보여주니까. 야현준아 우리집가서 밥도 먹고 어머. 내가 너 옷도 줄게 어머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친구가 되더라고요 춤으로 췄더니 어, 어. 이게 현실이 바뀌는거예요 단지 저는 영화같네 나도, 영화 이제, 이제 나도 <웃음> 있는데 <웃음> 아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그때부터 저희가 이제 춤을 목숨을 걸고 쳤죠 진짜로 어머 내 세상을 바꿨으니까 저는 2년동안 노숙생활하면서 진짜 손톱 발톱 머리가 다 빠졌어요 영양실적으로 아. 그러다가 그 또래, 그악구 운동에서 막 논다고 하는 그 어린 친구들, 그, 그, 그, 크루 애들이, 저, 제, 제가 그 중에 춤을 잘, 잘, 잘 추니까, 야, 너 이렇게 춤을 잘 추는데, 이준호 씨한번 만나보라고. 왜냐면, 아, 그 당시에, 그당시서태지와대 이게... 그 이준호가 대한민국 최고였거든요. 그죠 그래서 내가, 너 준호 형을 알아? 했더니, 아, 나 모르지. 근데 어. 너 정도 춤잘 추면, <웃음> 깜짝이야. 어, 뽑히지 않을까? 뭐 이래가지고 사, 사무실이 어딘데 니 네가 거울 보고 춤췄던 그 건물 3층에 그형 사무실이라고 해서 정말 영화, 영화야. 그래서 그날 올라가서 준호 형 이렇게 그 무제 띵동이 눌렀더니 진짜로 TV 봤던 그 연예인 준호 형이 어. 누구세요? 이러고 거기서 문을 열어주는 거잖아요. 어. 그래가지고 아형저 형한테 춤 배우러 왔는데 저 춤만 추게 해주시면 안 되냐고. 근데 준호 형이 그 거지가 찾아온 거거든요 완전히 거지가 형 생각을 해봐 2년, 2년 동안 똑같은 옷을 입고 길거리 자고 먹고 하면 그냥 새까매요 이렇게 다막더럽고 근데 준호 형이 그런 겉모습 보고 아니 싫어요라는 얘기 안 하고 그래 너 뭐, 무슨 춤출 줄 아는데 그걸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이거 이거 뭐할줄 안다 했더니 그 진짜 그게 돼? 여지고예 예, 그거 할줄 알아 했더니 알았어 내려가서 연습해 그리고 딱 내려가려고 하는데 붙잡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너왜 차임새가 이러냐고 음. 그래가지고 아 제가 집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먹고 자고 한다고 그랬더니 그럼 진작 얘기하지 지금 시, 세상이 온 때인데 그런 걸 지금 얘기하냐고연년씨형이집 만들어줄 테니까 연년씨들 먹고 자고 하라 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2년만에 저는 좋아하는 춤으로 음 뭐. 집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춤이 얼마나 큰 아, 그리고 이 춤춰가지고 와이프 만났잖아요 저는 인생을 바꾸는 거라니까 이 춤이, 그러니까 음. 저한테는 춤이 단지 그냥 뭐아나 이거 좋으니까 이거 할래, 뭐아이 멋있어 보이잖아, 뭐 여자 꼬시실래 이게 아니었다 아니라 내 인생을 살아가게 한 하나의 저, 진짜로 제 영혼 같은 거기 때문에 아막 아, 아, 눈물 날것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아. 아니 이게 이렇게 짧게 얘기해서 이런 거지 얼마나 긴 인연이라는 시간이 또 그리고 그게 왜, 또, 아마 음. 또 막, 막막하잖아 사실 그런 맞아요. 상황이 있을 요 그런 게 자연 어린 마음에 저는 이 얘기 듣고선. 이게, 저희 이제 방송이 나가면 헐리우드에서 연락이 오지 않을까. 이 스토리를 가지고서. 진짜 영화, 영화만 해도. 진짜.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영화로 만들어도. 네. 네. 누군가. 탄탄한 누군가? 스토리로. 누군가. 사실 저희가 또 이렇게 팝핀 어. 현준 씨를 모신 거는. 네. 팝핀 현준 씨가 저희가 이제. 사실 춤의 덕후이기도. 그렇죠? 최고 덕후죠. 최고 네. 덕후이기도 하지만. 네. 또 사실 워낙 좋아하는 네. 것들이 많아요. 신발도 아, 제가 신발, 예. 엄청 모으신다고 들었어요 신발을 모은 이유는 그때 그 노숙할 때 예. 신고 다니던 신발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이 신발 여기가 다 벌어져서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고 그때 어릴 때 나는 커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면 신발을 예. 에, 진짜 신발만큼은 내가 원하는 만큼 사야지 그랬었는데 진짜로 그래서 돈이 생길 때마다 신발을 샀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진짜 또 신발이 많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네, 많이 달게 요하고또 음. 예. 뭐 퍼포먼스 하시면 네. 거 많이 이렇게 달게 그렇죠. 하고. 맞아 춤 추시는 분들 보면 그 신발 되게 주, 중요하지 않아요? 그 그렇죠 신발 중요하죠. 깨끗한 거 그죠? 예내 네, 네. 신발은 항상 깨끗하지. <웃음> 네. <웃음> 예. 야. <웃음> <웃음> <웃음> 그 신발은 뭐 소개 좀. 그니까 신발. 네아 신발은 네. 어, 신발은 일단 제가 각뭐 나이키랑 이런 신발은 여러분들이 많이 다셔 아, 부셔서. 아실 것 같아가지고 다른 신발을 좀 가, 갖고 왔는데 이게 이제 제가 그 세컨네이션이라는 음. 브랜드예요. 이게 음. 여기에 제가 이제 크리에티브 이 디렉터로 같이 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국내 브랜드, 국내 브랜드예요. 음. 일단 제이 신발이 좋은 이유가 네. 브랜드가 안 적혀 있어요. 아, 참, 예, 마크, 마크도 없고 네. 네. 아 깨끗하잖아요. 예. 이게 이제 방송국에서 신었을 때. 테이핑은 아... 안 해도 안 된다는 거. 네. 브랜드 어 나온다. 네. 보이면. 어 그거 진짜 별로잖아요, 그거. 맞아요. 스타일 딱내서갔는데 테이핑 할게요. 테이프 붙여놓으면 이상하잖아요. 맞아 그런 그런 걸또안 해도 다는 장점이 있는데 음... 단점은 이제 사람들이 야 저거 어디 거야. 이제 어디 건인지 <웃음> 설명이 안 되는. <웃음> 어... 파피현주 신고 나온 신발이 어디 겁입니까어 어떻게 생겼는데요? 어디, 까만색이에요.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그게 좀 단점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신색 어, 학생용 신발로 나온 건데 음. 가격도 저렴, 저렴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신발이 편해야 되거든요 음, 맞아요. 근데 일단 되게 편해요 음. 되게 편하고 그리고 춤을 추기에도 아주 적합한 가볍기도 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춤을 출때 동작이 이런 동작이 되 돼야 되거든요 우와! 오, 이 토로 딱 서, 서야 되는 못 아. 네. 뭐, 뭐, 뭐 찍었어요? 방금 찍으세요 이렇게 <웃음> 서야 되면. 우와! 네. 발레할때토르스는 아 이게, 예. 이게 그게 되는, 그러니까 예. 이게 이게 이, 이, 이, 이 판이 짱짱해야지 아 이게 되는데 발레슈즈처럼. 그렇죠. 음. 예. 그렇게 이 신발이 되더라고요. 아 그렇게 되는 신발들이 나이키에서 조단. 아 그래서, 그래서 춤추는 친구들이 조단에 그렇게 또 이렇게 아, 목, 그, 목을 매는 그, 그, 이유도. 그 디테일이. 네. 예 제일 좋아하는 신발. 제가 요즘은 네. 예. 제일 많이 신고 또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도 있어요. 신발이 막 30만원, 40만원씩 비싸버리면 음. 음. 그 신발을 신고서 어떤 작업을 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그 그 부담스럽잖아요 그신발 신고 이게 아... 축구를 한다든가 이런게 근데 춤은 한 번만 춤을 추면 신발이 중고가 돼요 진짜로 음... 근데 가격이 일단 저렴하기 때문에 음 좋다 예. 부담이 없어요 이 신발을 신고 춤을 췄을 때 기스가 난다고 해서 뭐아 이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드는 그런 또 장점이 있어서 그리고 이게 잠깐 보면 이건 면 캔버스로 되어있어요 캔버스 예, 천으로 예. 그림을 그리면요. 네, 저는 또 그림을 그린 <웃음> 사람이다 보니까 보는 <웃음> 어, 음. 시간이 다보 그 자기의 그런 취향에 맞게 그렇죠. 아 커스텀을 할수 있겠다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웃음> 다음 시리즈가 아마 그런 게 나올 거예요. 커스텀 되이있는 <웃음> 네. 아니 보통 막 신발 덮고 이런 분들 만나뵈면 되게 구하지 못하는, 되게 막 고가 막 이런 걸 해서 그냥 부러워하고만 되게 말았거든요. 근데 진짜 이렇게 뭐 활용성도 있고 가격도 높지 않고 진짜 자기가 자기한테 맞는 자기가 좋아하는 네. 그런 걸 하니까 진짜 진정한 신발 덕후가 아닌가. 그세상에 많은 또 음, 다양한 덕후분들에게 또뭐 파피년님께서 이렇게 한마디 네. 해주신다. 덕후분들에게. <웃음> 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덕질이 절대로 남에게 피해주는 주는 게 아니고 <웃음> 그리도 그런 덕질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요. <웃음> 음. 그렇기 때문에 힘내시고. 주변에서 야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너무 과하잖아 뭐 이제 그만해라 음.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이야기 듣지 마세요 여러분 네, 저희는 늘 부족하고 늘 배고픕니다 <웃음> 저희의 덕질에 한계는 없어요 네. 이걸로 끝을 봤다 싶으면 다음 덕질로 넘어가세요 알았죠? <웃음> 세상은 넓고 덕질할 건 넘쳐납니다 힘내세요 제가 응원합니다 <웃음> 네, 세상은 넓고 덕후는 많다 네. 네 여러분들 오늘도 덕질 하시기 바랍니다 <웃음> 네 세상 모두가 덕질하는 그날까지 질덕 하세요 질덕 하세요 네 <웃음> 질덕 예, <즐덕. 웃음> 총난다 필요 없어 난활 화살만 있으면 <웃음> 애니메이션 속 궁수 캐릭터 탑 세븐입니다 네.